자, 여러분들 여기 손 대면 은 빨려 들어갑니다. 비석에. 어, 여기 봐봐요. 여기 다 방해할 거야. 방해할 거야.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하라고 만든 거 같은데. 오 귀여워. 오, 넣러면 오, 지는 거야. 이거를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이랑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가 자, 아, 모르는 사람이에요. <웃음> 아, 모르는 사람이요저도 <웃음> <웃음> 모르는 사람왜 <웃음> <거. 웃음> <웃음> 그러고 <웃음> <웃음> 그냥 그냥 이 옷을 입고 오셨길래 됐어요 제가 <웃음> <웃음> 아이고야 <나> 시작할게요 그러면 그럼 <웃음> <한번> 뵙겠습니다 심도마님 <19번님. 웃음> 잘 됐으면 좋겠다 어느 것을 예. 가져갈까요 나 닌자? 닌자의 식인종? 모험가 사격아 비둘기 조심하자 비둘기의 송골매? 여러분 비둘기 <웃음> 환기 아, 아니, 잊지 마세요 <웃음> 구량화 한번 가볼까? 아니 대수리가 없으니까 장이사 가자 어, 대수리가 없으니까 장이사 가자 피바람이 불겼구만 습니다 열심히 미션중입니다 정원에 있는 꽃들을 잘랐어요 하이케 <웃음> 미션중이라는 걸 이렇게 <웃음> 자기적으로 말씀하시죠? 아! 뛰어 <웃음> <야! 웃음> 좋아 5번님있고 5번님 미션 깨는 것 같고 15번님에다가 아 이거 모래 근데 되게 위험해 진짜 모래 진짜 위험합니다 16번님 15? 16? 조사하자 이거 시, 이거 이거 15번 15번 아이고야 15번님 방부처리실에서 나와가지고 장인의실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가지고 방부처리실 갔는데 시체가 있었습니다 16번이랑 1번이랑 장인의실 같이 있었고요 네저 보안관입니다 음, 네? 쫓아오실 래 있어요 뭐 어, 뭐라고요? 네? 보안관이에요 쫓아서 썰었대요. 아, 쫓아왔는데 왜? 그냥 같은 방향이었던 없는데, 거 아니에요? 두 명밖에 없는데 쫓아오시더라고요. 아, 그럼 선거 맞는 거죠? 아, 아, 아. 자, 여러분들. 네, 안녕히 가세요. 총골매 아, 같은데요. 어? 제가 암살자도 네. 없고 지금 장이사입니다. 1 5 번님 보안관 아니에요. 아하, 아, 나이스. 음, 잡았다, 연놈. 잡았다, 연놈. 진짜 식 잡았다. 보안관이야, 십오 번님이 보안관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알수 있나 보죠. 저 5번 님이 보안관 아니에요? 아, 5번 이 보안관 아니에요? 잘 가시게 <웃음> 하나, 둘, 셋, 넷 어, 19번 님그 <웃음> 반쪽 없으니까 어색해요, 19번 님 <웃음> 아, 왜요? 딱 잃은 사람 같아요 세상에. 어땠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사랑은 두 명이 있어야 됩니다 반쪽 어, 이거 밖에 모래가 보네 내가 반쪽 채워줘야지 하고서 옆에 가면 썰리고 그러지 않겠죠? <웃음> <웃음> 아 아마도 <웃음> 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 구번님 왔던 자리 되돌아가 볼게요. 구번님 아까 모래 폭풍에서 와리벌이 치어 않았던... 없는데 아 종을 칩시다. 왜아저 왜요 종? 이번 악마 떠가지고 눌렀는데 이번님 해명을 좀 들어도 될까요? 제가요? 네. 변장수 없잖아. 그렇지. 아이 통알이 없네. 아까 <웃음> <웃음> 무서워. 탐크의 자기 <자기사크리>. 사클이 <웃음> 아 근데 시체를 못 찾아서 아쉽다. 아대수리가 먹었겠죠. 뭐 맛있게. 아니요. 어, 제가 먹었습니다. 어허... 맞다. 최고요. 그리고 서재 야... 시체 한거 있었거든요. 이거 송골배가 썬걸 수도 있어요. 송골배는 네. 이제 어떻게 하시죠. 저분이 오리라면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체가 있었거든요. 그럼 뭐 본, 본인이 먹, 썰고 먹고 다 했나 보죠. 야무지게 하셨네요. 오케이. 아유 거의 집두 개를 길내버렸네. 네. 좋아 좋아. 장이사 크리에다 탐정 크리라고? 하하 시체를 발견하고 싶구만. 월급을 되는데 나 프리랜서 장이사여가지고 시체를 찾아야지만 돈을 벌수 있다고 시체를 못찾아.. 지금 시체 하나밖에 못찾아가지고 백만원밖에 안들어왔어 시체 하나당 백만원씩이야 어? 백만원 너무 꿀인데? 아 구모님 구모님이 미라에 죽더라도 제가 조사해드릴게요 안죽을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웃음> 조사해드릴게요 다섯뒤! <표. 웃음> 어 아, 네. 아, 아 아, 어디 어디 미라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라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미라 오케이 확인. <웃음> okay, <확인. 웃음> 미라 <rain> <웃음> <ppo plane> 여기여기 아 consec.. 여기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와봐 여기 들어와봐 여기 들어와봐 여기 들어와봐 오오어오봐오기오어오오오오오비오 비둘기다 비둘기 조심해 www. 비둘기 조심해 비둘기 조심해 내가 한번더오치오네오번 배트 어? 탔다 육번 배트 탔다 비둘기를 조심해야 될거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뭐 배트 탔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누구 누구죠? 9번님이요 오번님 배트 탑육번님 배트 탔어요 저 진짜 무서워 같이 받쳐 있는데 혼자 벤트 탔어요. <웃음> 둘이 만나신 건가요? 아니 그 장인의 집에 둘이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육번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벤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저를 농락하듯이 <웃음> 진짜 스마트한 <웃음> 여자. <슬슬했거든요, 저. 웃음> 아니 저 사람, 저 사람 병균 있어요.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웃음> 저는 그게 아니라 뭐지? 한 명을 정해야 돼요, 근데. 근데요 한 마디 해 주실까요? 아 제가. 탐... 냈잖아요. 5번님 아, 5번 네. 내신 거고요. 난캐거예요 네. 그러니까 6번 달면 되지 않을까요? 아하 그럼. 6번이 닌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9번님을 잡으러 갔는데 킬쿨이 조금 부족한 거야. 그래가지고 안개에 들어간 거지. 킬쿨이 부족하네? 뭐지 이러고 안개에 들어갔다가 이제 킬쿨 채우고 나올려는 그거 아니었을까? 아니요. <웃음> 될줄 알았던 거지. 아 제가 오리였으면 벌써 썰었죠. 근데 그냥 반응 보고 싶어서 젠트다 봤거든요. 멍치지 마요. <웃음> 다 버려. 아니, 흉내쟁이 아니야? 아니 저 흉내쟁이에요. 흉내쟁이. 어, 흉내쟁이 같아. 흉내쟁이. 어, 어 흉내쟁이. 잠깐. 9번 먼저 가요 어. 그럼 9번. 아 어, 나는 거티기해야 어, 될것 같은데. 널왜 가요. 9번이 지금 더럽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네. 6번님이 봤잖아요. 어? 13번님 집중! 아, 아 그거다. <웃음> 아 이거 6번. 집중! 아, 6번. 아, 6번. 아, 6번 근데 진짜 흉내 어, 같은데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오케 okay. 이거 이 진짜 흉내 같은데? 그니까 러 서로 확인하려던거 아니야? 우리끼리 서로 흉내 확인하려다가 죽은 거 같은데? 느낌 세한디 이게 우리 예? 둘.. 우리 둘 아니겠지? 마지막은 역시 미션 승리기 10번.. 3번.. 10번.. 3번.. 쭉쭉 갔고 아래 한명 물어봤고 아.. 아 이거 무건 가운데 가야 됩니다 살려면은 여기밖에 살수 없어 여기 있으면 살아 근데 딴데 있으면 죽어요 여기 있으면 사는데 갇혀서 죽어 갇혀서 아 내가, 내가 미라를 끌고 가가지고 누군가번 죽이고 싶은데 문 열렸다 쭉 내려가가지고 저기 한번 죽으면 은 내가 조사하러 가자 미라 오른쪽으로 가요 모래폭풍만 꺼지면 은 아이고 어? 아 미라에 썰렸나보다 아 내가 조사할 수 있었는데 이 미라 타임 끊을 겸 미라 수체 신고했습니다 아 누굴까 이중에 위치는 방부처리실 아래쪽입니다 그러면 은 19번님이 미라에 죽었으면 은 9번님은 썰린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19번 미라를 데리고 있다가 방금 내려왔는데 3번님이랑 마주치고 19번님이 미라에 죽은 거라 제가 미라 데리고 내려왔거든요? 9번님은 썰린 거예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나 9번 피라미드 있었나 혹시?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10번님이랑 저랑 피라미드 갇혔거든요? 근데 9번님이 혹시 피라미드에 갇혀 있었나?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그러니까 9번님이 피라미드에 갇혀 있었으면 10번님이고 안 갇혀 있으면 13번님이거든요. 3번님은 처음 미라 태어났을 때부터 피를 보셨나요 혹시? 아 아니요, 밑에 내려가서 네. 죽었습니다. 19번님. 아하 아. 그러면 처음부터 미라를 쫓아다녔는지 궁금하다는 뜻이에요. 아 아니요. 그러니까 갇혀 있었으니까 네, 앞에 앞에 썰렸을 가능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 9번님 미라한테 네. 썰렸을 네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미라 태어났을 네. 때 저랑 10번님이랑 피라미드에 갇혔고 제가 이제 미라를 네. 데리고 빙글빙글 돌다가 문 열리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내려오는 길에 이제 19번님이 죽은 거예요 근데 3번님이 또 그걸 발견한 거고 10번님은 저랑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 은 9번님은 무조건 미라 킬이 아닌데 내가 지금 9번님이 피라미드에 갇혀 있었는지 안 갇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갇혀 있었으면 10번님 킬이고 안 갇혀 있었으면 13번님 킬이에요 저는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저는 그때 1번님 보고 배 타고 있다가 배가 안 움직여서 그냥 나와서 지금 피라미드 중간집이거든요. 그러면 은 13번님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피라미드였는데 못 봤어. 9번님을 기억이 안 나. 그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문 닫혀가지고 거기서 문 닫혔을 때 있었던 사람이 10번님밖에 못 봐가지고 13번님이 9번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서재에서 그냥 삥삥 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 10바퀴 정도 성공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 저 대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저당거 아니시죠? 일번님 뜨끔 너... 아, 저좀더 얘기해주세요. 좀더 얘기해주세요. 아 들어서 들 보죠. 들어서 보죠. 아, 들어서 에이, 보죠. 저 에이. 진짜... 아 별로도 듣고 있는데 더 의심이 많아서... 그리고 와서. 제가 믿을 수 있는 거는 3번님 뿐입니다. 여기서 믿을 수 있는 건 제가. 3번님! 제가 아까 전에 크이 냈잖아요. 15번님 제가 잡았잖아요. 믿어주세요. 13번님 같은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피라미드 안에서 10번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그 근처에 9번님 시체가 없었다는 거는. 피라미드 왼쪽에 저 있었고, 10번이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운데로 가서 피라미드 돌렸는데 없었어, 9번님. 송골매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어머. 아. 혹시 10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럴 일 어, 아, 그런 게 없는데? 아니, 송골메가 왜 있어. 설마. <웃음>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그 좋았다, 네, 좋았다. 완전 정답. <웃음> 거의 <덥다. 웃음> 좋았다, 아, 거의 아, 좋았어. <웃음> 완전 정답. <웃음> 아니 나 이쿠가 서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 <웃음> <웃음> 나 이쿠가 손괴님인줄 계속 도망가려는데. <웃음> <웃음> 너무 많이 생각했네. <웃음> 나 장이사 <장에서> 맞았는데. <웃음> 아... 그랬다 이쿠는 초반에 오리를 만나 미션했다고 자랑했다. 끝